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북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포항과 경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포항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실제 포항은 남구와 북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 예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실제 포항 남구에서는 평균가액이 32%, 35% 떨어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포항 북부 같은 경우는 평균가액이 작년 대비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2억 4천이었다면 지금 2억 8천으로 올랐고요. 남구 마찬가지 작년에 2, 1억 9천이었다면 평균가격이 1억 7천으로 하락했다는 게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를 100% 신뢰는 할수 없지만 전체적인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만 분족을 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또 해양부 자료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대부분 나옵니다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뉴스를 한번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포항의 아파트가 완판되었다 뭐 피가 올랐다 물론 다 뜯다 방 들이죠 이 세력들이 들어갔다 나오면 대부분 이런식으로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기본 인구 밀도가 좀 적은 곳에서는 아파트 분양을 많이 하지만 은 그만큼 소화를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요. 사실 대구하고 비교하면 가격대는 월등하게 좀 저렴하다고 말할 수 있는 도시지만 그래도 이런 투기 세력들이 한번 더갔다 빠져나오면 가정거래부터 아니면 다양하게 부동산, 아파트에 대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울 경기는 장가지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그 외에 투기할 곳, 투자할 곳이 없다 보니까 파트에 몰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하실 때에는 정말 고급 정보와 많은 지인들이 없다면 함부로 투자를 하셔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뜻다방을 제외한 투기 세력이라고 하는 게 별게 없습니다. 스터디 카페나 일반 투자 카페에 모여서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빠져나오고 대팔기를 하다 보면 끝에 물리는 사람은 물리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또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재미를 한번 받는 분들은 그 맛을 또모있죠그 맛을 보게 되면 이승에서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정권, 권력 맛을 알게 되면 뭐 저승 가서도 잊지 못한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아무튼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투기를 하느냐 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아예 모르면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모르면 또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믿고 함께 갈줄 같이 갈수 있는 그 지인들이 뭐 아래 사람이냐, 윗대 가리들이냐 그것도 또 중요합니다. 고급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한 개미는 뒤따라가다 좀 당하는 케이스가 좀 많은 편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는 저번에 뭐 인터넷 뉴스 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미분양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제재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분양 나와 있는 아구 수가 시청에 나와 있는 거와 전혀 틀리다 틀리다 뭐 이런 얘기도 뉴스에서 제가 나왔는 걸 한번 올려드렸는 것같고요 현재 뭐 인터넷 상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실제 포항에 미분양 아파트는 뭐 3,000가구 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뉴스들이 다 맞다면 실제 시청에 나와 있는 3,140가구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나오지 않느냐 뭐 했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뭐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뭐위기가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미분양이 계속 증가한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기는 아주 좋지 못하다. 그렇게 정도면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분양하는 상태에서 미분양이냐 아니면 지금 아파트를 다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악성 미분양이란 그 차이도 또 많이 중요합니다. 아, 포항 남구에 4월 달부터 해서 5월 달까지 한달 사이에 그 정도 거래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순위로 나오는 것은 1위가 그린 LG로 해서 5억 3,500만 원. 뭐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2위가 한 가지 5,500만 낭구 효자동. 그리고 3위가 4억 9,500만 원으로 뭐 그래프 상에서는 올랐다 내렸다 거래량이좀 애복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위가 유광포아루 2단지 사업발전. 이거 뭐포도 사실 뭐 기본적으로 4억대 5억대. 뭐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많지 가 않네요 경북 뭐 미분양이 많이 나왔다고 했지만 그리고 포항 아이파크 상 6천 대점 센터라 이스 4억 4천 보자 그린 2단지 4억 2천 전체적으로 동양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세세하게 들어가서 보시려고 하면은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실제 거래가 얼마가 됐는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게 이거 부동산에서 거의 보면 매물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확인 하시면 될것 같고요 북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포항 자이 에스턴 하여튼 뭐 요새 짓는 아파트들은 영어로 뭐 이름을 얼마 그렇게 만들어 놓는지 여기도 마찬가지 뭐 한건 거래가 되는 게 50평 7억 7천 맞지 않습니다 포항에도 두산 이브 제니스가 있네요 5억2 0 0만원 평수는 50평, 58평, 그리고 3위 장성 프로지오 5 2 0 0 그리고 이런 거래량 자체는 사실 평수가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큰평주에 가장 큰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나오는 것이니까 여기서 뭐 50평, 뭐 58평 뭐 이래 있더라도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33, 4평의 파들 장가지 이 가격보다는 더 낫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광성 프로지고 등용 33평에 5억 2천입니다. 이게 예, 뭐 33평 5억 2천 적은 금액 아니죠? 한화포래 황 5억 8천 6백만 3평이고 33평 에스케뷰 주요 2단지 4억 6천 5 0 거의 뭐 황도 뭐 대구만큼은 아니라도 아니더라도 뭐 사실 금액대가 시중에서는 금액 자체가 좀낮 높다고 뭐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서는 그리고 뭐7 2 8 2 이 사각대 위주로 되어 있고요 12에서 내려가야 이제 3호 후반대 정도 거래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밑으로는 평균적으로 12 밑으로는 33평 위주로 거래가 대부분 좀 많이 되었습니다 33평 4평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게 33평 4평 이죠 이게 시대마다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예전에 뭐 25평 위주로 거래됐다가 또 어떤 때는 뭐큰 평수로 해서 거래가 되었는데 저한테 한 번씩 물어보시는 게 어떤 평수를 사야 되겠습니까? 뭐 물어보시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평균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평수를 지금 입장에서는 구입하시는 게 맞죠? 이 분양으로 구입을 하시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금매로 나오는 아파트를 구입하시든 간에 향후 대팔 수 있는 부분에서 선호하는 아파트는 서는 네평세평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마찬가지 입주 물량을 보게 되면 사실 뭐 대구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2023년부터 해서 입주 물량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사실 쭉 보면은 바로 쭉 내려갈 정도도 아니고 그 북구 남구 북구 쪽으로 해서 포항이 사실 좀 많이 입주가 되는 것으로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뭐총 세대 수나 16,000 세대 정도의 가구 수가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도 포항은 평균적으로 800세대, 뭐 1000세대의 아파트들이 좀 많은 편인데 아무까다가 뭐 200세대, 뭐 300세대 요런 정도의 아파트들이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뭐잘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2,300세대의 아파트들 생각으로 많죠. 그렇다면은 북부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하면 뭐 세대 수는 평균적으로 1,500세대, 1,400세대 뭐 아무튼 대구보다는 세대수는 월등하게 좋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파트 세대수는 최소 5,600세대 뭐 넘으면 가장 좋고, 천 세대에서 가장 무난하다고 얘기하죠. 천 세대 이상 되면 대부분 대단지 아파트인데, 그게 같은 경우는 뭐, 남구 5천 같은 경우에 1,700세대, 2,000세대, 어마어마한 세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번에도 뭐 비교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우리가 땅은 공급이 안 됩니다. 땅에 깔고 앉아 있는 택이라든지 아니면 상가라든지 그런 땅은 공급이 안 되는 거에 대비해서 파트는 세대수가 100세대의 땅을 모아서 파트를 올리면 500세대, 1000세대 이런 식으로 야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결국은 파트의 청수, 청수 때문에 그만큼 세대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1700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인들이 세대만 넘어도 혹 합니다 아, 이 대단지 아파트 다 무조건 된다 근데 무조건 되는 건 없죠 분위기도 또 중요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그만큼 수요가 공급 어느정도 맞아 떨어져야 어느정도 아파트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 세대에서만 무조건 많다고 좋은건 아닙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향후 지나면 어느 시점에 미분양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은, 사실, 뭐, 세대수가 많은 곳, 위치가 좋은 곳, 이런 곳들이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가격 상승이, 어, 뭐 상승할 수 있는 확률들이 매우 높다 하는 것은, 뭐 당연히 다 아실 것이고, 일단은, 생각외로, 보안 같은 경우도, 뭐,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6억, 7억대, 가격대가 생각외로 높다 뭐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마찬가지 이번 포항 시청에서 나온 3월의 미분양은 3,140 가구에서 4월, 5월 계속 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이파크라든지 태왕 아나스 브랜드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브랜드인데 마찬가지 미분양이 나오고 있다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물론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가 아주 심각하고 그리고 경북을 얘기하면 경북에서는 포항하고 경주 쪽이 미분양이 많이 나오는 추세라고 얘기하고요. 제가 향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미분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저도 몰라서 얘기저기 물어보고 물론 이런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제가 상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미분양으로 해서 지금 서울 경기 쪽이나 어떤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든지 돌다리도 두드려보며 건너라고 모르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들컹들컹 들컹 했다가 계약서 쓰고 나서 뒤돌아보면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월, 5월, 뭐 북구, 난구죠. 방 난구에 지질적으로 거래가 어떻게 됐는지 보게 되면 대구만큼 거래 그래 크고 거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월별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4월, 5월 정도만 보면 적은 금액에 2억 대나 뭐 1억 대 기본적으로 뭐 4억 대 가끔 가다가 나오고요. 그리고 4억 대. 4억이 아니고 4천만 원이네요. 4,800, 3,400, 5,500, 4억대 이렇게 나오고, 4월 달에 보다는 사실 5월 달이 월등하게 거래량이 조금 줄었다고 보이는데, 아직 5월 10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정확한 데이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포항을 보게 되면 뭐 2,600, 8,000, 9,000, 뭐 저렴한 매물들 위주로 좀 많이 거래되었습니다. 그건 포항 아이파크 25층에 뭐 3억 대도 거래가 되었고 92평에 지국도 마찬가지 여기 LG 3천에도 거래가 되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아주 저렴한 금액들이 거래가 되었다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 미분양이 현저하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북구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사실, 아마 아파트 가격대가 조금 뭐 높은 곳으로 요래좀 나오는데요. 보면은 지금 5월 달에 5860, 장가지 그래프상으로는 좀 떨어지고 있는 거죠. 1억대는 거의 뭐 빌라 개념에 뭐 어떤 저렴한 아파트 형태까지 같이 나오는 거 아니겠나 뭐그러싶은데요 그래 거의 1억대, 2억대 뭐거리가 기본적으로 1억대까지 이렇게 거래가좀 되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량은 낭구하고큰 차이는 없는 데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6억대도 한 가지 어뭐 신축인지 모르겠는데 84 전용 84에 유억대까지 오디션 거래가 되었네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시다 시피면 2억 1억 3억 또 한가지 84 전용의 예정인데 분양끈으로 거래가 되었나. 이거는 뭐 명확하게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이런 식의 거래가 좀 되었다. 그리고 미분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황 같은 경우도 뭐 대구하고 마찬가지로 좀 많이 지켜봐야 되는 동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플 마찬가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뭐 2015년부터 11년까지, 뭐, 악성, 뭐, 지금, 중공 여부, 중공 됐는데도 미분양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 이제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거하고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데이터가 100% 또다 맞지는 않다. 뭐, 그래도 보여집니다. 뭐, 눈으로 얘기하지만, 이런 어플은 그냥 통계 정도만 한번 보시는 걸로 보시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움직이는 부동산이나, 아니면 아파트를 전반적으로 잘 아는 분들이, 어느정도 미분양이 나와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는 지는 제일 잘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씩 확인을 해 보면 되고 장가지포항 경주 지 아파트를 구입할 시기는 아니다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도 실제 보게 되면 은 지금 거의 주 예정인 아파트들이 좀 많습니다 주 예정인 아파트들이 좀 많기 때문에 북구 같은 경우는 보면 남구보다는 입주 예정 분양 예정도 있지만 입주 예정이 좀 많고 마찬가지 남구 같은 경우는 입주 예정이 거의 별로 없는 편이죠 여기 답니다. 한 경북에서 가장 말이 많은 포항 남구와 북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포항 같은 경우도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이 좀 많고 사실 인구 부분이 좀 많이 딸려서. 과연 입주 시기에 아파트 얼마까지 가격이 하락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 같은 경우도 지금 기본적으로 좀 기다리면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투기투자는 미분양이 낫는 곳에서는 대체 뭐 투기투자 정말 할인 할인 분양을 하지 않는 이상은 투기 투자 자체가 안되죠. 기본적으로 뭐급매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할인 분양을 했을 때 사실 뭐 투자 마찬가지 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황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많이 지켜봐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포항 전체적으로 제가 살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제가 일반적으로 유튜브 하는 데이터 뭐 이런 식의 얘기뿐이 안 되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기본적으로 지금 포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미분양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뭐뉴스를 통해서 뭐 아는 내용이 들이지만은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가 안 줄어서 관리지역을 뭐 계속해서 연장한다.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관리지역을. 그래서 뭐 연장만 하고 있고, 뭐 분석하고 있다, 보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뭐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